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벽 타일 줄눈을 넣어보신 분이 계신가요? 아니면 줄눈을 시공 셀프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? 혹시나 이 타일, 벽 타일 줄눈을 넣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실 거예요. 특히 초보자라면요. 왜냐면 요 벽타일 줄눈은 줄눈이 흘러내려요. 타일 하나하나에 마스킹 테이프를 해야 하는데 요게 또 마르기 전에 떼내야 되는데 떼내면서 줄눈의 모양이 또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. 저도 이 집을 이사 오면서 부엌을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분양 받았을 때 15년 전 그대로의 부엌의 모습인데 타일은 제가 닦으면 닦여요. 근데 문제는 줄눈이에요. 좀더 가깝게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줄눈 사이에 때가 보이시죠? 그런데 이 때가 1년, 2년도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줄눈을 새로 넣자고 하니 일이 커지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제가 정말 혁명템 요거 요 펜을 알아냈어요 줄룸펜 바로 요건데 요게 한 5천원 정도 하거든요 이 5천원으로 집안의 타일 줄룸이 정말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렇게 보시면 펜 하나 그리고 옆에 펜촉이 두개 리필이 두개가 있어요 얘를 뜯어서 그냥 되게 평범한 펜이에요 근데 뜯어서 보시면 요렇게 하얗게 있고 앞에 뾰족해요 요거를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어떠세요? 진짜 간단하죠? 그냥 요펜 하나로 흔들어서 처음에 나올 때 흔드는 건좀 많이 흔드셔야 돼요. 흔들어서 그냥 꾹 눌러서 쭉 그으면 돼요. 그리고 이게다 쓰면 얘가 마모가 돼요. 이렇게 펜촉이 부스러지는데 그때는 같이 상자에 들어있던 요 리필 펜촉이 있어요. 이 리필 펜촉을 원래 기존의 거를 빼고 여기다가 쏙 넣어서 다시 한두번세번더쓸수 있거든요.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번, 두 번, 세번 해갖고 쓸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 펜촉이 마모되지 않게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시작했던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더잘 칠해지긴 하지만 펜촉이 마모되는 거를 좀덜 어... 하려면. 펜촉 마모되는 거를 덜 하려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. 정말 간단하죠? 요거 하나로 저희 집 안방 화장실이 달라졌어요. 화이트 줄룸마카로 공사한 저희 집 블랙 화장실이에요. 요벽 타일 보시면 깔끔하게 정말 됐죠. 그냥 저펜 마카로 마무리한 거거든요. 그럼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. 만약에 이거를 제가 줄눈 공사를 했다면 어, 엄청 힘들었을 건데 펜으로 그리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정말 그릴 수 있었거든요. 그럼 줄눈을 넣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지? 벽 시공 너무 어려운데 하고. 고민이 되시는 분들,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요 화이트 줄룸마카 정말 추천드릴게요. 순식간에 그릴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단돈 5,000원으로 빠르게 할수 있어서 제가 써보고,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쓴 거거든요.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는 셀프 인테리어 소프입니다. .입니다. 네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